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음~ 행군모 그~ 우리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를 기르고 잘 기르다가 바쁜 일로 결국 어~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관리가 잘안 되니까 걱정돼서 아~ 제가 서울에 숙소로 옮겼다가 숙소에서보다는 그래도 제 사무실에 더 많이 있으니까 사무실로 옮겼는데 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왔을 때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. <웃음> 그래서 다시 생각나서 샀는데 음 이거 가장 저렴한 거 1,500원짜리 주고 샀는데요. 지금 이큰 화분으로 옮길 때 명찰을 잃어버렸나 봐요. 그래서 언제 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21년도 4월 이후에 샀을 거예요. 왜냐면 그때부터 다시 사 드렸으니까. 어, 그리고 사무실에 어, 요거 좀더 밝은 걸 키우고 있었는데요. 얘 이름은 맛상계 하나라고 그러는데 결국 얘네들이 다 행운목이에요. 얘는 무늬 변종이고. 어, 이거 사무실에 21년도 그것도 4월 이후에 샀던 거 죽어서 음. 걔가, 걔도 얼어 죽어서, <웃음> 이거, 이제, 22년도, 어 음, 요게 지금 언제 샀나? 22년, 얘는 10월에 샀구요. 그니까, 러 지금 6개월도 안된 거고, 얘는, 음, 22년 4월 말에 샀네요. 예. 요거는, 요건 4월 말에 산 거고, 요거는 10월 말에 산 거니까, 아, 어, 다 얼마 안 됐지만, 음, 생은 목에 꽃이요 오후에 어, 피는데 어, 아, 그 아파트에서까지 진동이 될 정도로 저는 엄청 많이 키웠고요 그 하나 어머니한테 받은 거를 잘라서 키우다 보니까 (8개가) 됐었고요 음,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음, 만 (2년이) 아직 안 됐는데 음, 언제쯤 꽃이 필지는 모르지만 얘도 (1~2년) 안에 필 거예요 아마도 어, 그리고 꽃이 피면 향이 굉장히 좋아요. 엄청나게 좋거든요. 행운 뭐뭐 뭐 꽃이 뭐 60년 만에 핀다고 래 가지고 사실 전혀 기대 안 했다가 꽃을 한번 보고 어 계속 한 3년인가 사이에 고사에 그이 여러 번 탔었어요. 예.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거한 개를 세 개로 늘려 놨었었기 때문에 음, 아니 세 개가 아니라 여덟 개. 예. 8개를 늘려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, 그 나눠준 그 집에서도 꽃이 피고, 결국은, 어, 행운복 꽃잘 펴요. 예. 안 핀다고 하지만, 모르겠어요. 왜 피는지는 잘 모르지만, 일단은, 이렇게 어린, 어린 아기 때는 안 피고요. 얘들이 지금, 분갈이 한 번, 사오자마자 분갈이 했던 거고, 그 다음에 한번더한 거고요. 얘는, 이제, 한 번, 아, 얘도 두 번째 한 거네요. 예. 행운복, 뿌리도 없는 걸 가져와서 물에서 했다가 했는데, 누군가 또 이게 또 뭐, 또제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그럴까봐, 어, 이거 22년 4월 이후에 샀어요. 어쨌든 처음에 장미꽃을 사기 시작해서 하나씩 샀으니까, 최소한 뭐, 4월 이후, 그러니까, 뭐, 빨리 샀다 그래봐야 4월이고요. 네. 음 21년도 4월에 샀을, 샀다고 쳐도 지금 아직 2년 안 됐잖아요. 근데 이렇게 크잖아요. 굉장히 잘 컸죠? 예. 네. 영양빨이에요. 우리가 밥 먹고 밥만 먹지 않잖아요.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찌개도 먹고 어~ 뭐 어떤 사람들은 영양분도 먹지만 저는 영양제는 잘안 먹어요. 아~ 빈혈이 너무 심해서 음~ 뭐 아이 나면 그~ 한달뭐 안아보지도 못할 거라고 그랬 는 그~ 엄청난 빈혈 환자야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했, 그래도 그또약도안 먹고 막 버티고 그랬었는데요. 하여튼 여러분 행운목을 한번 키워보세요. 저렴한 걸로 사다. 어, 이 무늬종인 맛상기 하나를 사시든지, 얘 이쁘잖아요. 좀더 밝은 거를 사무실에서 굉장히 이쁜 걸 키웠는데, 걔가 죽어서 다시 한번 샀던 게 이게, 아니, 두, 어느 게 지금 10월에 샀고, 어느 게 저게 샀는지 모르지만, 얘들이 영양분하고 햇빛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. 완전 해가 많이 비치는 데 가면은 타, 타긴 해요, 잎사귀가. 어, 근데 어쨌든 저는 베란다, 어, 베란다가 베란다 아니라 거실에서 키우면서 꽃을 많이 봤고요 음, 아쉽게도 제가 죽이지 않고 키우려고 왔다갔다 하다가 오히려 얼어 죽어서 <웃음> 되게 죄송해서 어, 다, 어머니가 주신 거는 이제 없지만 세상에 아 제가 준거 중에 누군가가 갖고 있다면 또 있겠지만 죽었겠죠 <웃음> 하여튼 어쨌든 제가 키우지 못해서 어머니한테는 되게 죄송합니다 <웃음> 예튼 여러분 행운목 한번 키워 보세요. 감사합니다.